이제 좀 간단하면서 쉬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누구를 사랑하지 마세요. 완 종교 자체가 온수를 사랑해라, 사랑하라, 뭐 사랑하라, 잡이 사랑했는데 사랑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가서 꼭 문제가 생겨. 내가 네,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꼭 어떠한 그 보상 심리가 오는 겁니다. 사람이, 저는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면은 아 무슨 하나님이 뭐내 앞에 신도 주지 마라 뭐 이렇게 이러한 천지 만물을 다 주제하신 그 뭐랄까 하나님같으신 분이 왜 이렇게 인간을 정말 질투하실까?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나름대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의문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풀어지더라고 누구를 사랑하게 되니까 질투하게 되더라고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질투가 있게 돼, 이게. 역시 그 장, 당신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신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질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어느 어느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벌써 무슨 말이냐면 질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남을 사랑하려고 생각하지 마. 내가 자식을 너를 얼마만큼 사랑했는데. 부부가되도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애꼈는데. 또 인간 인간 친구 간에도 내가 너한테 너 얼마만큼 시장생을 해서 따겠는데. 나중에 가서 이렇게 사랑했다고 생각한다 보면 항상 배신감이 오는 거아니에사랑럼 사랑을 좀 받아라 이거야 사랑받는 비결은 딱 뭔지 아십니까? 웃음과 지혜야 웃음과 지혜란 말 자체는 무슨 뜻이냐 사랑이란 말 자체를 내가 피우는 무슨 뜻이냐면 맑은 하늘이야 맑은 하늘은 참 이렇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맑은 하늘은 언제 피울지 몰라요 맑은 하늘 될때 맑은 하늘 될때 조심 들어 하시라고 맑은 하늘 도 조금 언젠가 또 흐려야지, 흐려질지 몰라 맑은 하늘이 항상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맑은 하늘은 조금 있으면 어떤 큰 불안이 오는 것은 내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어떻게 복이 있을 때 내가 어떤 큰 복이 왔을 때는 이 무언가 모르게 불안한 거야 이 복이 너무 나한테 넘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틀림없이 어떠한 부작용이 올수 있는 것거야 그러나 그게 사랑이라는 게 바로 마찬가지야 사랑은 맑은 날씨이기 때문에 사랑할 땐참뭐 사랑은 뭐 온유하고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얼마나 미사오유가 많습니까 사랑은 참 견디고 뭐물의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고 그치잖아요 모든 걸 믿으면서 모든 걸 견딘다고 좋은 말이란 말은 다 했지만 이렇게 맑은 날씨가 갑자기 변해면 진짜 헤어리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 진짜. 그러니까 사랑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사랑 받는다는 것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남한테 사랑 받을 때는 흐린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맑은 맑은 하늘보다 비 오는 날을 더 사랑하고 오히려 맑은 하늘보다 더 바람 불고 날씨가 안 좋은 날을 더 사랑하고 그 하늘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자연히 나중에 사랑을 받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보다 사랑받는 사람이 좀 되시라고 남을 사랑하려고 해갈 때 남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저 거기 사랑만 사랑만 한다는 순수한 액칫만 있으면 될 텐데, 신도, 신도 질투하잖아. 신도. 신도 보면, 뭐, 너, 너 아이에 단신도지 말라고 질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할 바에는 자기가 오히려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살아보자고. 내가 진짜 엄청,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정말. 그리고 정말 감사하구나. 그리고 누가 인위적인 감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자 감사합니다.